맛이 좋구만. 아주 몰이 달달해. 계곡 가는 길이 험난하네. 분이 뭐, <웃음> <웃음> 나는 누구여기 <두 분이 웃음> 어디?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사장님. 유튜브 찍어야 된다고요. <웃음> <웃음> 또 다시 시작된 여정. 맛이 좋구만 아주 머리 달달해 저는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곳을 조금 더 많이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하루에 두탕세 탕씩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키키랑 줄피가 조금 힘든가 봐요 키키 줄피 마압 5일 뒤면 한국에 가니까 이해해줘 예, 미안해 고사리, 야, 고사리. 이니? 야, 고사리는... 이게 뭐야? 헛기로떠 보이는 거? 응. 우와 야채 누가 여기 잘라 먹었나봐 그 응. 역시 숲은 신비로워 바이 팔쭉라기수고수고하다예예아아아 <웃음> 반둥 2일차 도마스 분화구에 등산 1시간 하고 가서 온천하고 조격하고 머드팩하고 다 하고 근데 사실 힘들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안 힘들고 춥지 않아요 위에가 뜨거워가지고 온천이 엄청 덥고 긴팔 굳이 챙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바지는 긴거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벌레가 많아서 반둥 2일차 까와 도마스 그리고 지금 이제 계곡으로 출발합니다 출시 기만아? 가와도마스. 바우스짜배트 짭배스가. 키 어땠어요? <웃음> 진짜 키키는 내가 조만간 체력 보충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계곡으로 출발. 진짜 오파 <웃음> 아, 계곡 가는 길이 험난하네. 시간 반? 3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드디어 원래 오려고 했던 계곡을 도착했거든요? 그린 캐니 근데 닫은 거 같아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왔는데 닫은 거 같다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저렇게 보시면 계곡이 있고 배를 타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할수 있는 건데 사랑고안 열었어요 아니, 분명히 구글 맵에는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운영을 안 하네요, 왜안 하네요? 운영하시는 분이 봤을 때... 어이 없어요 아, 원래 하는데?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아, 왜 오늘따라 왜... 준필... 아, 진짜. 아, 세 시간... 아, 세 시간 달려왔는데... 인증샷은 찍어야지... 그린 캐년에 왔다... 그린 캐년에서 배도 타고 재밌었다... 아... 주피, 어, 어떡해... 마스. 마스... 마스... 사장님, 왜 가셨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사장님! <웃음> 저배탈 거예요. 유튜버 찍어야 된다고요. <웃음> 어, 화가 많이 나지만 어쩔 수 없죠. <웃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웃음> 아마 제 생각에는 반둥에서도 완전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80-90%는 마스, 마스크를 안 하고 있으시거든요? 제가 3시간 동안 여기 달려면서 봤는데 코로나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야 여기는 <웃음> 이런 곳을 우리가 들어왔어 줄피가 대단한 거지 진전 실력장 그래서 사장님도 이해는 가요 사실 지금 코로나니까 손님이 안 오니까 일찍 가셨겠죠 드라이브 실컷 하고 경치 실컷 보고 갑니다 한평생이 지난 후 어제는 방이 좀 별로여가지고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을 바꿔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뿅! 왜 혼자 자는데 베드가 두 개지? <웃음> 오늘 좀 고됐는데 깨끗한 방에서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고생한 키키랑 줄페이 밥 먹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막간. 아, 아 어, 힘들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아, 백규 씨 등산할 때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더니 다 깨병이었네. 아 지금 걸을 힘도 없는데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니 잠을 재요 잠잤어요? 차에서? 어떻게 덜컹거리는데서 잠을 잘 잤네? 저는 2 시간, 3 시간, 그러니까 왕복 5다 시간 동안. 잠 못잤어요 너무 막 덜컹거리고 제가 자버리면 줄피까지 뭔가 졸릴까봐 옆에서 좀 떠들고 어쨌든 밥 먹으러 왔어요 어저께 묵었던 텔 바로 옆에 백화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숙기 먹으려고요 숙기숙기숙기 숙기, 맛삭 숙끼 숙기. <웃음> 네 도착했습니다 숙기 먹으러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메뉴 보시면 은 이렇게 있죠? 이 접시마다 이제 회전초밥처럼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서 이제 가져와서 먹고 싶은 대로 넣어서 이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 내가 좋아하는 야채. 좋아. 오. 아, 엄청 많아요. 이 면. 이게 보면은 커고랑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넣어서 먹는 거예요. 홍탕이랑 백탕인데. 내가 좋아하는 짜베이 있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까바르모 <놀라> 하리니. 까무 마우. 꺼레기크청자카르타 버르사마 까미. 다음은 고! No. <웃음> 안겼네요 띠닥아 <웃음>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저랑 티키는 이제 내일 줌자카르타로 향하고요 너무 수고한 우리 줄피는 내일 다시 자카르타로 넣어봅니다 오늘 완전 재밌었고 할인이 사야 상한 문이니깐 기대해주세요 내일도 하이 슬라마 띠드